돈은 쥐고 있을 수 없다. 돈은 늘 흐르는 것이다. 돈은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흐르는 것이다. 돈은 쥐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85페이지 보면은 번영의 법칙에 따르면 화수 나무에 열린 달콤한 열매들처럼 자, 세상에는 무한한 풍요로움이 존재한다. 를 자, 폐활량에 따라서 숨쉴수 있는 공기의 양이 달라진다. 이처럼 돈이나 재화 같은 물질적인 것 역시 내 몫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상상하면 요구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 자, 바닷가에서 물을 뜬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와인잔을 가져가면 와인만큼만, 와인잔 만큼만 물을 뜰수 있다. 자, 어떤 사람은 4리수짜리 물통을,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가져가서 물을 뜬다. 하지만 아무리 큰 통으로 물을 뜬다고 할지라도 바닷물이 고갈되지는 않는다. 바닷물은 차고 넘친다. 자,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자,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이런 거 이제 하는 분들 있죠? 자, 돈을 쌓아두러갑니다그 쌓아두려는 마음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큰 돈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큰 돈을 쌓아둬야 돼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소망을 바라는 게 출발점이 결핍입니다 출발점이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축보다는 현금의 흐름에 집중을 해라 자,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하게 흐르는 것을 원하라.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큰 돈이 그냥 들어오고, 큰 돈이 나가고, 약간 이렇게 흐름, 돈의 흐름이 커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돈을 쌓아놓으려고. 그런 분도 있잖아요. 아, 전 순간 그냥 천억, 막, 일조 이렇게 쌓아놓고 싶어요. 그걸 끌어당기고 싶어요. 그 마음이 결핍이라고. 출발점이 결핍이라고요. 그 결핍한 마음으로 결핍을 창조하고 있으니, 이루어지는 것은 결핍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교육, 기술, 운송, 커뮤니케이션 등 자원 없이는 자아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인생을 완전하게 즐길 수 없다. 인생을 즐기려면 돈이 든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돈은 낭비이다. 한 사람이 가진 야망과 능력, 욕망에 따라서 각자가 필요한 이용할 양식은 다르다. 직업은 직업은 직업은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부가 흐르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자, 직업 외에도 무한한 통로가 존재한다. 통로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실직하거나 주기를 잃는다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직업을 잃었다고 한탄하지 말고 새롭고 멋진 자리가 날 것이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요구하라 그러면 더 좋은 자리가 생긴다 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보다 쉽다고 말한다 이 과장된 표현의 요점은 인생의 목표를 부에 축적으로 삼으면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며 삶을 즐기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거나 세상을 더 나은 곳을 만들지 않으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 사용하지 않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자, 사용하지 않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자, 돈은 전기에 비유할 수 있다. 전등이나 기계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기가 흘러야 한다. 힘을 얻고 꿈을 쫓으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끊임없이 내 삶에 흘러야 한다. 자,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되게 풍요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뭘 느끼세요? 뭘 느끼십니까? 이거 이 파트 잘 이해하면은 진짜 얻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들이 다 담겨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여기에서 이제 바다가 부입니다. 부. 풍요. 무한한 풍요입니다. 어, 무한한 풍요가 바다예요. 여기서 자, 근데 이제 우리의 그릇만큼 어,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주잔 소주잔을 가져가면 소주잔만큼의 풍요를 떠올 수 있고요 어, 물컵을 가져가면 물컵 여러분 양동이 가져가면 양동이만큼의 풍요를 뜰수 있어요 바다에서 풍요로움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탱크롤이 가져가서 탱크롤이에 가득 몇톤 어, 바다를 담는다고 해도 어,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져와도 바다의 물은 고갈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떠봤자 그죠? 아무리 떠봤자 무한하다 자 이게 첫번째입니다 우주의 풍요 이 지구의 풍요는 무한하다 풍요는 무한하다 그리고 두번째 두번째 이거 주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자,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이거 제가 오해드래 그니까 가난할수록 돈을 쌓아려러 갑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마음이 결핍한 사람일수록 돈을 쌓아려러 간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다 쥐고 있으려고 해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뭐 일조부자 이런거 바라는 사람들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부자들은 그런거 안 바라잖아요 그니까 돈을 벌려고는 하지만 돈의 큰 흐름을 만들려고 하지 그들은 부자들은 보통 서민들이 그돈 그니까 딱그 현금 자체를 쌓아놓으려고 해큰 현금을 한꺼번에 얻어서 그걸 내 통장에 쌓아놓고 뭔가 마음 평화를 얻는다고 하려고 해다 그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부의 그릇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고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이트리시도 그렇고 뭐라고 합니까? 돈은 쥐고 있을 수 없다 돈은 늘 흐르는 것이다 돈은 우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흐르는 것이다 돈은 쥐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100억 풍요 뭐천억 풍요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풍요의 흐름 그게 중요하다고 순환이 중요합니다 순환 모든 건 순환이에요 내가 풍요로움을 써야 나한테 풍요로움이 들어옵니다 돈을 써야 들어온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작정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쓸때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냥 막 어느 순간 쓰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랑 내가 쓰면서 하나하나 쓸때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쓰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계획 없이 막 쓰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막 해프게 쓰라는 게 아니라 안쓸땐안 쓰고 쓸 때는 또 기쁜 마음으로 풍요롭게 쓰고 이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 조절. 그러니까 아예 쓰지 말고 막 모으기만 한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또막 해프게 막 쓰는 것도 그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쓸땐 쓰고 안쓸 때는 안 쓰고 저도 그래요. 쓸 때는 몇천만 원도 그냥 써 몇 억도 써! 근데 안쓸 때는 단돈 10만원도 아깝고 만원도 아깝습니다 단돈 만원도 안써안쓸 때는 이거는 아깝다 안 쓰는 거야 흐름 풍요의 흐름 어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풍요의 흐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내가 얻는 게 그러니까 내, 나한테 들어오는 풍요가 풍요가 직업이나 어떤 나의 스펙 나의 능력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직업은 직업은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 해주는 하나의 통로일 뿐이다 통로일 뿐이다 직업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통로다 더 많은 통로로 나에게 돈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걸 받아들여 봐라 그러면은 더 많은 곳에서 돈이 들어올 것이고 또더 더 많은 돈의 흐름 풍요의 흐름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 부자들이 돈 쓰잖아요 근데 이 차이에요 현금 자체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그쵸 부자들이 부동산을 삽니다 그것도 돈 쓰는 거잖아요 돈을 써서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 현금을 채권 상품이나 뭐 증권 상품 같은 것으로 바꾸잖아요. 어떤 자산 가치들로 바꿔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예술 작품, 도자기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바꿔요.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자동차나 집이나 시계 이런 걸로 바꿔요. 그것도 돈 쓰는 거 맞잖아요. 그렇게 쓴다니까요. 그들이 현금 자체로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만들어. 여기저기 돈 쓰면서 돈을 쓰면서 돈의 흐름 만든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도 느끼고, 흐름도 만들고, 근데 그거 하다보면 더 부자가 돼. 부자들이 돈 쓰는 거 보면은, 돈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1년에 쓴 돈이 굉장히 많아. 많이 쓰고 많이 벌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쓴게 그냥 단순하게 쓴게 아니라, 어, 어떤, 보면은 이제 풍요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풍요 아이템.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을 샀대. 5억짜리 그림을 샀대. 근데 3년 뒤에 8억에 팔았대.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3억 번 거네. 그죠?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고. 그니까 러 돈을 쓰는데, 마냥 그냥 그것을 뭐랄까 사라지게 쓰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냥 명품시를 샀어 명품시를 샀는데 5천만원 주고 샀대 3년 뒤에 8천만원에 팔았대 실컷 갖고 놀다가 돈을 더 벌었어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돈을 써! 안 쓰는 건 아니야 항상 써요 쓰는데 그 돈들이 막 불어나요 그게 풍요의 흐름 풍요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돈을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르게 하는 거죠 흐르게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그래서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 흐름.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투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이제 1차원적인 거고 그러니까 투자는 당연히 좋지 근데 그게 아니라 1차원적인 거고 내가 이제 어떤 소비를 했는데 그게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어떤 물건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풍요로움 혹은 행복 사랑 즐거움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면 은 그러면 그것도 나에게 엄청 큰 풍요로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스트 클래스가 훨씬 비싸잖아요 이코노미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건 돈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타는 게 그게 투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걸 타봤던 게 어떻게 그게 투자가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 타는데 그걸 타는 동안 느꼈던 뭐 6시간, 뭐 8시간의 어떤 행복, 즐거움 그걸 그 음미를 하니까 너무 큰 부자가 된 느낌이 들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된것 같고 이런 풍요로움 체험을 해보니까 아, 더 많은 풍요를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어떤 의식의 변화가 생겼어 그런 돈이라면 기꺼이 써도 되는 거죠 기꺼이 그게 뭐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내가 그렇게 해서 그 기쁨을 너무 크게 느꼈다 그러면 써야지 그러면 써야지 그런 거예요 풍요의 체험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롤레스식의 사라에서도 그 저자가 그러잖아요 풍요체험을 하라고 풍요체험 돈을 썼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체험 내가 돈을 더 쓰더라도, 가성비 따지는 게 아니라, 어, 내가 평상시에는 만원짜리 뭐 물건을 샀는데, 어, 내가 그거보다 열배 비싼 십만원짜리 물건을 샀어. 그럼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사치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아, 어, 사치가 아니라 내가 열 배가 아니라 백배 이상의 풍요로움을 느낀다. 어, 그러면 그건 사치가 아니지. 그런 것까지. 그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영역들은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 단순하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에게 얼마큼의 행복을 줄 것이냐 얼마큼의 기쁨과 설렘, 풍요로움을 줄 것이냐 그게 만약에 내가 생각해봤을 때 어.. 내가 쓰는 돈보다 몇배 이상의 풍요로움을 줄것 같다 그러면 그냥 쓰는 거야 그래도 돼요 그 왜냐?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굳이 쓰지 않는 거죠. 그게 단돈 만 원이라고 해도. 굳이. 어. 기쁨에 쓰고 아니면 쓰지 말고. 음.